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오늘은 공연하는 재즈바가 있어요 재즈바곡 연습이랑 싱글 연습하러 지금 학교 연습실 가고 있어요 제로라잇 이 곡들이에요 가가오 랄라 o you 아, 진짜 어렵 음. 이게 노래만..노래만 중요한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진짜 중요해 거기는 관객들하고 즐기는 그런거기 때문에 처음태풍이 나와요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r a i n Won't you s i l e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 o u far away and dream? 이러지마! <웃음> 노래가 꺼졌어요. 잠시만요 갑니다 매마디 <웃음> 하시고 i c o u l d s t a y a w a k e Just to hear your breathing, w a t c h you smile, while you're sleeping, while you're far away dreaming, sweet dream. Whenever d o u ask to listen, b a b u I don't w a n t a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는건데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사실 부담감이 진짜 큰데 저희 선배님 말대로 정말 즐겨보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메이크오버 초대했습니다 박소은요 안녕 보컬입니다 뮤직비디오가 벌써 근데 나왔어? 그 음. 어떻게 찍을건지가? 아 시간대가 어떤데? 완전 아침? 아침. 아침? 화장을 안한 컨셉인데 어쨌든한컨지아 한도 남았데 그래서 약간 아, 강민경씨 느낌을 하고싶은데 내 얼굴이 강민경이 아니잖아요 청, 청순한 아, 느낌 근데 내가 청순한 화장을 할 줄은 몰라 일단 눈썹은 그린 상태고요 그거 어때? 아이유 아. 메이크업 옛날에 팔레트 메이크업 좋네 괜찮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봐도 내, 내가 하고싶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색깔은 브라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같아, 음. 없는 거 같아 그죠 그냥 색감 없는 거어난 팬사랑 못 그리겠어 어? 차라리 붓펜으로 한게 나을 수도 있어. 그지 않을까요? 붓펜으로 찍! 그냥. 어, 맞아. 그냥 쟤 원래 화장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가? <웃음> 어떡해? <어떻게? 웃음> 안 해도 될거 같은데. 그냥 최대한 화장 안한 건데. 네트워크 뭐 있잖아요. 안한듯화장 하는 게 제일 어렵다잖아요. 아니, 나는 볼터치 한게더 여자친구 느낌이 나는 거 같아. 더 수줍은.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수줍은 거 아니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야, 근데 도발적인 내용이면은 음, 음, 굳이 수술, 수술, 수술, 수술 필요가 수술, 없네. 그니까. 어? 메이크업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 요 정도 펄은 괜찮겠죠? 점점 욕심이 부리시네요. 그니까요 <웃음> 아니 왜냐면 애교살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웃음> 아니면 응. 진짜 풀메를 하고 아, 그냥 작 지워버려. 이건 무조건 발라줘야 돼. 왜냐면이거 그 맥, 맥 하이라이터인데. 그래. 뭐가 달라졌죠? 여기가 음. 빛나요. 괜찮은데? 진짜? 응 머리 아 머리 머리 못하겠어 머리는 옛날에 그거 알아? 옆으로 이다의 머리 마이걸 마이 다시 일행시키는 거야 니가 어때? 괜찮아 아니면 캐걸추랑 머리? <웃음> 오예쁘다 언니 예쁜 또라이인데요? 예쁜데요? 예쁘다 진짜 날마을 안락 <웃음> 지금 이 옷이랑 잘 어울려요 오픈 하 이가 해줬네. 모르겠는데. 아 제인 씨. 하트를 주세요 시간 시간으로는. 아 이거 하트 보낸 거. 근데 눈보다 작아야 돼 될... <웃음> 눈보다 작아. 될... <웃음> <웃음> 손가락이 눈이 손... 이래서 <웃음> 눈이 이래서 손가락 이이래 <웃음> 언니 결론은 나 이렇게 하고 언니의 말은 <웃음> 와, 맞아요. 아이샷스를. 아, 어딜 보려고 하세요? <웃음> 어, 섹시 섹시 어, 섹시해 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앞머리 이거 뭔지 알지? 약간 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음에 앞머리 이런 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헬스장에 가려고 하, 선릉이 왔습니다 선하이 아이반지 아잇 안 밀리는데? 밀수 있어? 네자 어? 접어 접어 밀어 오우. 여기서 하나 근데 여기가 아데 잠깐만 접습 여기 서어요 내리고 기티 여기 기티 있으니깐 아리고네 하나 호둘 어, 뭐. 하나 아네데아번이이오잖네 여기 오바깥라 네, 게요까가서 앉아라 앉아 네쪽 엉덩이가 위도 안돼둘 여섯 오케이 유치 어. 확실하 아, 어. 저 내일 노래네요네 어. 죽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오늘은 로우. 자 오늘 운동 여기까지 오늘 진짜 무리하게 빡세게 한것 같아요 그도 아니요 네 평상시에도 늘 이런 강도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셨어요 아 맞아 <웃음> 자 그러면 헬스장 브이로그는 끝났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상욱 쌤 감사합니다. i rising from 리가 목소리 톤도 좋고 다 좋은데 하이가 조금 약하다 맞아요 좋은 곡은 그냥 사람들이 듣고 좋다 그러면 좋은 곡이야